카메라 돌았어. <웃음>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채널 조정 중인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 이렇게 다시 유튜브 콘텐츠를 시작하게 되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진짜 오랜만이죠? 사실 제가 많이 게을러서 업로드가 늦어졌다는 거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시 인사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잠들어 계셨던 저의 구독자분들 다들 깨어나서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요즘 근황이요? 음. 여러분, 그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데리고 와주세요. 연예인 걱정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정말로 힘듭니다. 걱정해주세요. 마음껏 걱정해주세요. 아, 이게 징징거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웃음> 아 잠깐만 눈물 좀 닦고 여러분 저 요즘 사장님 됐습니다 사장님 약간 반강제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먹고 살 방법을 찾다 보니 사업까지 시작하게 됐는데요 올해 SBS 라디오 올드스쿨이 막을 내리면서 저도 이제 7년간의 게스트 생활을 끝내게 됐고 얼마 전에 한국 직업방송 다스베이더까지 마무리되면서 제가 하는 방송 활동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이난리를 부리고 있으니 참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이제 회사 계약도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프리인 상태가 됐고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실직자 상태가 됐습니다. 유튜브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왕 제가 사업을 시작한 김에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제 얘기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릴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려요. 아 여러분, 저 새벽 0시 분 라디오 할때 혼자 스크립트 다 쓰고 사연 받아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이번에도 똑같아요. 물론 <웃음> 우리 PD님이 <웃음>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거 구성부터 스크립트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찍을 거냐면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35세 신민철의 헛 사업 스토리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요새 제가 궁한 걸 아는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로 돈 버는 방법? 뭐로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골라서 실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 돼도 제 탓, 안 돼도 제 탓입니다. <웃음> 어 근데 이걸 보시고 창업을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아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를더 생각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먹고 살라고 한다니까. 사업한다고요. 새로운 것에 도전. 사실 도전이라고 되게 큰소리 치긴 했지만 저도 처음이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보다 체계적인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인생 1회차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지금 남기는 이 기록들이 이걸 보는 어떤 구독자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길 바라면서 찍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일 큰 목적은 어, 역시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물론 돈만 줬는 삶은 불행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도전하는 삶은 멋지잖아요. 아씨 방금 대답 멋있었다. 그죠 피디님? <웃음> 뭐 도전하다 망할 수도 있지만. <웃음> 뭐 이미 판매 중이라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커피 사업을 시작했어요. 드립백 커피 사업. 카페 아니고요. 오프라인 카페 아니고요. 온라인에서 판매 중이고요. 드립백 커피 사업입니다. Yeah! 아 진짜 웃긴 거 말해줄게요. 저 이거 하려고 커피 35년 만에 처음 먹어봤어요. 원래 저 더위 사냥도 못 먹는 찌질이었다니까요. 커피 사탕도 못 먹었는데. <웃음> 와 근데 진짜 올해 이거 한다고 커피를 얼마나 마신 거야. 거의 하루에 커피 6, 7잔씩 먹어봤을걸요? 근데 저 이제 커피 잘 마셔요. 아이거 어른 된거 같아. 이 커피 마시면 어른이라고 생각했거든 어렸을 때. 그쵸 맞아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한국 다 인맥이에요 제가 누구를 알아서 커피를 갑자기 하겠어요 친구한테 소개받아서 엄청 훌륭한 로스터리를 소개받게 됐는데요 거기서 커피를 35년 만에 처음 맛보고 생각을 했죠 아 이거 집에서도 한번 마시고 싶다 물론 지금도 커피 맛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게 제가 35년 만에 처음 커피를 마셔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커피를 즐기면서 마실 수 있었다는 건 커알못부터 커피 초보자 그리고 지금 커피를 많이 즐기고 있는 사람들까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약간 불안한 생각도 들었죠. 아이템 선정하면서 내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 엄청 비루한 커피 경력이 그런 점들을 좀 커버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커알못, 커리니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커피 일단 첫 번째 기존 구독자 분들께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웃음> 연기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실 엄청 힘들어요 인정할게요 제 능력 부족인가봐요 그래서 다른 뭐라도 시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나 인터넷으로 도매 제품이 아닌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팔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영상을 봤을 때좀 흥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팔라고 시도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쪼랩끼리 놀면 랩업은 느려도 공감대 형성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일단 부딪혀보고 알게 되는 것들을 공유하자는 취지가 되게 커요. 아 저도 쪼렙인데 뭘 가르치려 들겠어요. 그냥 같이 하면서 커가는 거지. 네 그럼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화에서는 제가 아이템을 선정한 과정과 여러분들이 만약 아이템을 선정하시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실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 컨텐츠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촬영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안